오늘은 수원 소품샵 브이로그입니다. 어, 정말 왜 이렇게 더워? 어 저기다 저기 저기야. 여기 여기 다 왔어 다 왔어. 아, 아니 아니 이 옆에. 어. 다른 거뭐 같아? 어. 뭐야 왜 다다? 오늘 왜 다다? 전화 해보랬지. 아니 왜 다다 갑자기? 이 신나는 말 없었는데? 뭘 없어 아니 왜 닫았냐고 닿냐, 왜 왜냐 아니 진짜로? 음, 예쁘다 진짜 울탱방탱이다 여러분 요렇게 생겼습니다 <웃음> 고대다 고대 빨리 와 여기 여기다 여기 어뭐 닫았어 진짜로? 아니 왜? Why? Why? 그리고 요런 데에요 여기 보시나요 뒤에? 여기 약간 여기 천도 팔고 아쉽네요 여러분 지금 으로찍다안듣겠다 이왕 안녕하세요 노스짜리 노하입니다 오늘은 수원에 왔습니다 여러분 수원에 야 건, 건너야 되네 건너야 되는데 얘이 차들이 뭔데 내 길을 막나 못 건넜잖니 약간 좀 예쁘게 영상 찍고 싶은데 그렇게 해 그럼 마스크 난리여서 야, 벌써 예뻐 예쁘지? 아 육식회 치킨이야 그냥? 아 어. 예쁘지? 프랜딩 우와~ 지나세요~ 우와~ 꽈배기만 있는 게 아닌데, 우와. 소시지 가베기... 어묵 가베기... 저 수상 맛있겠다 하나만 골라봐... 신메뉴 말고... 히트 야, 아니면... 소시지 가베기... 히트래... 소시지 야, 아니면... 하나랑... 야, 소시지 하나랑요... 찹쌀 가베기 응. 하나 주세요. 야이소세지는 맛이 그래서 꽈배기부터 먹어야지 그거꽈배기 응? 어? 뭐 맛이 안좋거부터 그래, 이거부터, 이거부터 먹어 평범할 수밖에 없어 이건. 게 평범해? 쫄깃쫄깃하잖아. 음. 다음은 세지 세지 소세지. 왕 소세지. 오야 크다. 와 이거만 있자고. 이거랑 김치 만들 먹었어야지. 소시지이 많이 되있네 이제 히트를 해서 이걸 산 거고 어쨌든 얘는 카베이 전문점 아니야. 그래서 기본인 카베이는 어떨지 해서 기본인 카베이를 먹은 거야. 만두 먹을 거면 만두집을 가. 와 뭔데? 칫솔 칫솔 파는데야 어, 89,000원이야. 000원? 89,000원이야. 칫솔이 엄마야.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는데야? 밥 먹는 데야? 어, 이거 억새, 억새풀 이런 것도 알지? 엄마 예쁘다, 그치지 구경에 못가 들어가서? 어. 딱히 내 스타일 아니야. 어머니들 좋아할 스타일이다 야. 어이 이거.. 스모어, 스모어 마켓인데? 스모어. 어 거기 스티커야! 어? 그러네? 뭐야? 관련이 있나? <웃음> 갑자기? 응 <웃음> 올라프 <웃음> 왕몰라프 저렇게.. 이렇뭐 남편만 해줄 수 있지? 아니 야 여기 애기들이 이거 화장하는 덴가 봐 예쁘다 저렇게 색깔 하니까 야, 이거 엄마들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 거죠발하아 어, 좋아 응. 어, 씨 감기시욕 응. 응. 책냄새 응. 뭔 사장님이 철거 엑소 엑소 걸오 귀여워 여기 띵어 예술 이 와중에 인생은 아트처럼 <웃음> 예술이다 말이 명언이네. 그다그 신림에 있는 책들인데, 아 근데 첫 그런 <웃음> 큐레이팅을 잘 <잘해라>. 해놨네. <웃음> 그런 큐레이팅이어 <웃음> 고급지다야 단어 큐레이팅. <웃음> <웃음> <웃음> 이거 뭐야? 오진징 같아? 어 이거 그그 그 안에 분일걸? 어 진짜? 어 대박 어이 <웃음> 분이 하시는 독학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어 그럼 이게 다 오상진이 쓴 글귀였어 아 이거 오상진의 그인스타그램이래 우리가 서점을 알게 된 과정과 이유 뭐.. 뭐 말이야? 열게 된 아.. <웃음> 이래서 내가 책을 못 읽어 <웃음> 팥 문점이 있고, 팥 문점. 팥 파는 데인가 봐.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우와. 팥 라떼 먹을래, 나팥 라떼. 음... 팥쪽 있고 어, 동팥 쪽도 있고. 오! 이렇게 간단스네역이블라마뒤집어줘어 진짜, 음. <웃음> 진짜 멋다 이거 생카라멜 아몬드 샤브레 쿠키의 고소한 앙상블 <웃음> 야이 커피라고? <웃음> 커피맛이 는데 <잘 알아. 웃음> 여러분 라떼는 커피라 뜻이 아니에요 라떼는 우유지 약간 곰국진 비빔 녹음 맛 그치? <웃음> 다자우리 하니? 막 엄청 달지도 않고 딱 은은한 그팥 팥의 그 단맛 막 이지럽게 내가 팥색 별로 원래 안 좋아해 왜 안요? 응? 그냥 예뻐서 왔거든 나 음료 먹고 이렇게 맛있다는 생각을 한로 진짜 모르겠 맛있어? 해 미쳤어. 먹어봐. 여기서 이랑 쳤어. 때렸어. 오? 가짜 스폰지가 뭐야? 이렇게 둘면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 네 와. 여기다 여기. 토끼네 자파상점. 좋지? 와 토끼네 자파상점. 그거 수지. 수지. 안녕하세요. 귀여어어네 맞아요. 아사합이다아이고감사합아다 아유 를온아람이 있구나. 내가 여기를 올려유 아유 아유 아유 아기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지 이거봐 이거, 봐, 이거 봐. 어? 뭐야? 비밀 밑어 비밀 옛날에 이렇게 자물거가지고 하지 않았네 젤타 네. <웃음> 토이스토리야 어 모자 봐 모자. 오, 뭐 잡아, 뭐 잡아. 아, 오. 음. 사이즈가 택도 없다고. 완제 이거. 써봐. 어성현이 아. 너가 머리가 큰 거야. <웃음> 우와, 이거 너무 다 이거나 사오라. 아, 사. 산다고? 아프로 쓰는 거는 내일 아프로 <웃음> 쓰는 거다 내가 <웃음> 이거 사고 싶은데 있지 않 아니? 이건 어는데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이거 텀블러야. 어, 근데 이거 사고싶었어요 이 몰골로 인사를 했단 말이야 아..재미스럽다 요렇게 <웃음> 했어 여러분 토끼네 저거 쌍쌍했어 요렇게 여러분 이렇게 샀어요 <웃음> 이거 진짜 갖고 싶었거든, 이 텀블러. 이거 진짜 여기다 마시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앞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어제 재밌게 보셨나요? <웃음> 갑자기 <웃음> 엔딩에. <웃음> 지금까지 노아스토리, 노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안녕! <웃음>